이번 역은 송정 송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Songjeong. Songjeong. The station number is K121. The doors are on your left.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해 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